어 <웃음> 어디서 야옹이 한 시간 동안 봤다 이거 <웃음> 야옹이 보는 걸좋아하대 아무래도 아, 얘는 야옹을 좋아하는 거 같아 와 근데 사람 진짜 많다 무슨 일이지? 돈 뺏으면 진짜 무슨 일이지? 도착 네,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네이래 예쁜 꽃이 있다 꽃 요트, 예쁜 꽃이다 아냐 네 어, 예쁜 꽃이다 도착 <웃음> 응? 가자 송백선 도착 가 어떤 꽃이지 루플린아이 <웃음> 가자 여기잖아 고양이도 아 거기야? <웃음> 안녕하세요 갈까? 이렇 어디? 사람들 오늘 많지. 아빠 저기 있다. 아빠 저기 있다. 아 이거 예쁘다. 하루만에 시들해졌네. 한번눌렀다또 빼주다 빼주 빼주다 빼주다 빼주다 주다아니다여기다아 여기. 빼아윤여여잖아아다 빼주다 빼주다 빼아다아 어디가? 여기. 빼주로 아, 어디 가는 거야. <웃음> 조금빼 <꿉해. 웃음> 엄청 좁금해, 생각보다. 아니, 옷이 크니까 더 작아보이네. 그러네. 으이, 안녕! 네, 나 둘, 셋, 둘, 셋, 가자. 여기 오르막길 좀 힘들어? 둘, 셋. 뭐라 뭐라 한다. 강아지랑 구구들이다. 구구랑 모멍이가 오고 있다. 야, <웃음> 강아지다. 어? 강아지 예뻐요. 구구, 나이나 가자. 아빠 손. 모멍이. 응. 응. 응. 아 저기도 있다. 저기도 머무이. 하도 머무이 많다. 여기는. 어 머무이 막 대한장 파티다. 그러면. 응, 머무이 많다. 와 까마귀까지. 으악. 으악. 아 이거 손 차갑니 안 되겠다. <목소리> 아니 저기 어. 구구 구구 구구 같이 같이 어 구구다. <목소리> 이거 가기으기 아. 나온다, 이거. 안에 있지? 나온. No. 아빠가? 나온. 나온. 나온. 나온. 나온. 나온. 나온. 나온. 나온. 나온. 나온. 나온. 나어 나온. 나온. 나 나온. 나온. 야옹 가야 응? 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기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안 가자. 가자. 가 가자. 가자. 가자. 가 가자. 가자. 가자. 가안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 가자. 가 보자, 아, 그럼 내가 힘지자기야빠리지 응. 그럼 하도 예쁘다, This is t h 쓰리 e 리쓰리쓰리쓰리쓰리 e 리쓰리쓰리이리쓰리쓰리쓰리쓰리쓰리쓰리쓰리아리쓰리쓰리쓰리쓰리쓰리쓰리 아, 음. 아, 강아지, 나옹이, 강아지, 아 예쁘다, 아이, 예쁘다. 아 예쁘다. <웃음> 아니, 살짝 졸았어. <웃음> 어, 제이모도 쓰고 다니는데. 응. 마르코 모자, 지 아빠 가볼게, 아빠 힘들던데. <목소리> 가자. 아니, 이모도 들고 와서 서고하면 되지 네, 네? 여기 오세요. 출발할게요. 신비한 세계로. 나 오늘 드디어 발견. 쟤 새끼 나오냐? 참아요 그러죠? 내가 <웃음> 가 이제? 저기, 뭐? 야, 이렇게 많이 먹었지? 처음 본다 응. 와도사진도 많이 찍으러 왔네 <웃음> <웃음> <웃음> 먹봐 아이유 <웃음> <웃음> 와 사람 진짜 많다 뭔 일이래? 아침부터 근데 자기깨게으 피우는 것보다 오전부터 나오는 게 좋긴 좋다 누가 누구 불러서 우리도 여기서 사진 찍고 컨셉 사진 옷 들고 가서 사진 사진 찍고 쥬야? 안녕 아들까 알겠어요 안아요 아빠 안녕하세요 엄마 어디 안냐 엄마 내려가 엄마 한번 타봐봐 내가 하고 있을게 내려와 내려간다 아빠덩아아파 아, 아, 아, 아빠가 이거 파마가며맞에 있어 엄마이 아파. 아게엄 타고 올게 엄마가 아고 올게 엄마가 되게 아 엉덩이 아야야 한다. 아빠 내려와. 쿵 엉덩이 빵야 이 아야. 엉덩이 빵야 이 아야. 아야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행복해져 <웃음> <웃음> 엄마 어. 엄마 어. 어떤 거 할까 야, 모래놀이알아라 가? 어 a m r ä t h e r e 2 자�ckets 404 e x p e 뭐뭐미 f 가? m 거 이거 어, 이렇게 know. 봐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가는 거아니 <웃음> 심었다 심었다 <웃음> 심었다 심었다 여기이러고을까 응? <웃음> 네. 다시 한번먹다 시간 먹고 있어 <웃음> <웃음> <이게 안 돼>? <웃음> <웃음> 진짜? 왜? 왜? 다 이 여기 아아 조금 그것도 많다. 어? 아, 가자 가지먹자 아. 음식입니다 여러분 아아 <웃음> 엄마 아 아빠 아. 아, 아 엄마 아, 아, 아. 아. 한 번. 아 아고햇빛 간결이 잠시 쉬었다 갈게요 쉬었다 갈게요 여러분 <웃음> 다살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라 뭐라한다 예. Yeah. 예. <웃음> 여기 딱이다. 의자 따뜻하고. 해도좀밥 만들어. <웃음> <응>. 네. 네. <웃음> 엄마. <웃음> 어? 엄마. 어. 어, 왜? 네. 엄마 <웃음> 이렇게 어때? 어, 엄마. 엄마. 어, 어디 갈까?